어, 지난번에 1000만원 치자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쿠 반갑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창조 다이앤입니다. 아, 오늘은 신청 주신 덱인데요. 헤일림 우리 탑 헤일님이 직접 출연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런 덱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덱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창조 다이앤 고인 특집 덱 추천드립니다. 하셔놓고, 고인 특집이 아니라 상당히 찐덱 같아 보입니다. 설명이. 일단, 창조 다이앤, 성물이 있습니다. 명타 발생시 피 회복 기소에 30% 회복 거기다가 엄청 탄탄한 세턴 도발이 있죠 자 그다음 드롤입니다 드롤 역시 탄탄한 도발이 있겠고 성물로 인해서 자신에게 걸려있는 버프 효과 한 개당 아군 영웅의 받는 피해가 5 감소한다 오팔이 4 0퍼까지바피감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에 서브에 마트로나가 또 거인종족인데 거인종족 아군의 기본 능력치가 2 5증가 하는 게또 서브에서도 발동되기 때문에 탄탄한 두 거인이 도발을 끊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연매리 궁을 만들어서 뻥! <웃음> 이게 고인특신 맞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이앤 성물 발동을 위해서 치확작까지 했다 이거는 진심이신데 치확작을 하셨어요 치확작을뭐 이렇게까지나 자 장점이요 또 도발들이 버프 형식의 도발이라 연멸 개성으로 저격이 안 당한다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자세 치안 저격에 40% 추가인데 이 친구들 도발은 자세가 아니라 버프다 요런 디테일이 있고요 단점은또그 아, 도발이 버프다 보니까 페스타 개금 같은 거한테 먹히쁜다 요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트로나도 도발이 또 있기 때문에 도발로 한 명이 죽으면 마트로나가 나와서 또 도발을 이어간다 완전히 이거 컨셉이 좋으신데 미치뿌다니까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유정도댁이 좋겠습니다 유정도댕이 아신데 아, 아, 근데 지금 조금 과해 밸런스가 자 일단은 이번에는 이제 기절도 떴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만 이렇게 치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씹어주세요예야 진짜 베스타한테 버프 또 하나 먹히는 것도 이러, 이러니까 좀... 예. 음, 까다롭긴 하다 예. 그러나 이번 판에서는 베스타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도발을 계속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버프가 어, 파란색 버프가 드로한테 쌓여갈 때마다 우리 받는 예, 피해 감소. 뭐, 어머, 잠깐만 뭐. 형, 잠깐만요. 아무래도 형. 어, 어, 어, 어, 어, 그래도 이 견딘게 어디야? 이거 견딘게 어디야? 아, 이렇게 fuck how? 우전자자자, 이렇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헤비 메탈르투두도독스 <목소리> 와, 못죽일뻔 했는데? 와, 개 무섭네. 저, 저, 어, 야, 저왜안 죽노? 와, 저, 기 어, 클럽 보냈다. 왜 이렇게 딜이 안 나오지? 아니, 생철 얼티밋인가? 그럴 수 있어요. 생철 얼티밋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턴 동안 더많이다 보니까, 예, 한번 치봐주세요. 우리의 탄탄한 거인들, 치봐주세요. 오호, 오케이.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탑일 님이 고인 특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기대를 한 거지, 지금. 어. 우리 지금 다이앤 잘하고 있습니다. 다이앤 충분히 지금 고인 치고는, 어, 일는 잘하고 있다. 어, 기절 시키고요 지키겠습니다 봉준호 아, 고마 봉스 아 잠깐만 아아봉스톱 아, 시킬 수가 필요 없구나 어어저 어, 뭐고 이거 아, 미안합니다. 내가 아저저정해 저, 저, 저, 봐봐 형 지금 시무리다가 힘들어 그 이쪽으로 타겟팅 되는지 모르고 슈, 자, 미안하다 미안 아아 오케이 자자 자, 포장 포장될 수 있다 포장 자 이걸로 어 아까 메카니즘을 그걸로, 요걸로 끝낸다고 메카니즘 말씀하셨, 어머, 야, 나... 야, 형님, 잠깐만요, 진짜. 무서워 죽겠노, 진짜. 고인특집이네. 어, 고인특집 하자요. 예, 고인특집이, 어머? 하나 더 있었네? 고인특집이 맞는 것 같고, 어, 사람, 사람이었네? 야, 사람이었으면 이건 좀 얘기가 다른데? 고인특집 치고는 괜찮은 편이야. 사람인데, 저 이상한 창조다이애하고 뭐, 어? 뭐 드롤 이래 샀는데, 내가? 이러면서 나가게 된 거지, 그지? 어. 창조 다이앤이 돌아왔다. 자, 다행히 찬드라가 그 찬드라가 아니에요. 나 차라리 이 찬드라가 만만해. 어, 도발 찬드라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일단, 요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발을 한번 했고요 씹어주세요. 예, 한번. 어? 우리 버프 더 쌓일 테니, 어? 잠깐만. 아, 도발 썼는데 도발 먹혔지, 지금? 아, 거의 특집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요즘 페스타 많은데 제약이 너무 많네요. 예. 일단은 페스타가 너무 미워서 페스타를 죽이지 말고 <웃음> 더 무서운 친구부터 잡을게요. 우리 다이앤 흡혈하는 한번 구경하고요. 치확자까지 하셨는데 이거 때문에 그지? 흡혈한번 구경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빡 시작하고요. 자, 자, 힘 돌아오게 만들고, 뽀뽀뽀뽀뽀. 헬리왜 딜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거, 이거. 힘들어갖고, 이성이고, 상대 굴레 다벗겼고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자, 야 단단합니다. 우리 고인특집. 쫙! 와, 견뎠어요. 견뎠어요. 잠식인데도 견뎠어요. 자, 가능성이 있다, 지금. 페스트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쫙! 와! 빡빡빡빡! 빡! 그 이상하다.. 자흡혈한번 보자! 팍! 흡혈 치.. 흡혈 저기.. 치확작가 돼가지고 흡혈 아.. 치미안 터졌나? 안 터졌나? 안 터졌나? 안 어. 자 잠깐만 내가 전략을 바꿀게요. 전략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 잠깐만! 잘했다. 어, 예, 어, 전략이 이게 아니었어요. 이애들 깔딱거리게 하지 말게요. 이제 무조건 연말 필살기부터 만드는 알았지? 전략 자체가 처음 설명들은 전략 자체가 연말 필살기로 잡는다 였거든. 어 그래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제, 제가 축을 제일 줬습니다. 예 연말 필살기를 잡는 다가 전략이었고 어 힘들어서 자꾸 뭐 이런 게아니고 뭐, 적고 오케이. 백사십구만. 아, 세팅 한번 볼게요 세팅 아마 해주신 걸로 제가 들어왔는데 무슨 세팅이길래 이게 딜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 오랜만에 안 보자 오랜만에 안 보자 했는데 12만 못 죽여 이걸? 이거를? 야 뭐하냐 너희들 지금 이거? 힘들어 갖고 이성이고 어도도도도 힘들어갖고 이승치금 약하거든 요1 9만밖에안 나온다고 으쓱. 생철 어 나도 어. 생기를 쓰는데 생철이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아 어,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전달 주신 대로 바로 옛매 필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초살때기다야초살때기인데투급에서 어, 우리가 앞섰고요. 일단 요거 보막 한번 믿어보고 바로 조금 필살기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보막 깨지자마자 도발 풀릴 거거든? 보막 하나 깨고 그 다음에 나를 두대 치셔야 될 텐데 생철이고 굴레 두 개라서 잘안 죽을 거예요. 예. 그럴걸? 아마? 두도도 예, 도발 아직 안 깨졌어요. 수셔도 요쪽입니다. 아,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궁까지 가야돼 요 어떻게든 내가 궁까지 가야되니까 쓰고 혹시 아까처면 안죽으면 안되니까 아 죽었네 안죽을까봐 쫄아서 석화까지 어았는데 석화는 날리게 됐고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궁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긴 해요 근데 이나이엔이나이앤 진짜 좋은 도발 라거든요 근데 한번만 더 해볼게 한번만 더 해볼게 한번만 퐁자 요렇게 마무리 되구요 자 마지막판 결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 구류드의센 친구 두명 이렇게 했구나 어...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에이지를 좀 빠르게 좀챙기고 있었구요 다이앤의 아직은 말랑말랑한 도발이지만 요거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봐주시죠 야 사람이다 큰일났다 생각이 좀 긴데요 자, 이거 이렇게 깬것 같고, 그 다음에 제대로 타겟팅 하면, 어, 전체기로, 어, 약간 사람 느낌 좀 있어요. 아직. 그러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정말 탄탄한 도발. 그리고 이렇게 차크닥, 궁 만들어졌고. 맞지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자, 자, 궁 만들어졌고. 요번에 야 마지막 판에 되어서야 내가 좀알 알겠는데 이 컨셉을 치봐 주세요 한번 예야 오늘 촬영 다시 가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촬영 시작해야 될것 같아 파어그 죽어 괜찮아 어 겨우 이제 하나 죽였잖아 도발러 옆에 도발러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웃음> 저 들어갈게요 힘도 들어 왔겠다 파크당 한번 갈게요 파수 오우, 쫑, 쫑, 오케이? 야, 요것도 새로운 느낌이네. 어? 차크다까지. 요 컨셉으로 가는 게 맞네. 힘들어 왔구나. 툭 치고, 힘들어 온 걸로 한번 잡을 거고. 어, 전체지네. 와. 와. 고인특집이 맞네 어, 이거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없지? 이렇게 어. 되고 그죠? 헤비 메탈 써주고 궁 만들었고. 됐지? 어? 이거거든 시나리오는 이거야.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건데? 막을 방법은 많았다고 한다. <웃음> 워낙 세니까. 이 덱이 워낙 세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막을 수도 있어요. 어? 정말 힘들어한 걸로 전체이잘못리니까다 다 터질 수도 있고 자, 지금 일단 연멜 연맬 생철 연멜이거든요 생철 생철 생다셋다 다 생철인데도 와힘들어온 연멜이 전체기 이성 같은 거 쓰면 다 죽을 수 있다 아, 그래도 고인 특집으로서는 어, 우리 창조다이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트위고가 났다 그럴 거면 트위고가 다이언아 니보다 나은 것 같다.